하아.. 스킨 공개만으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다니 역시 기봉단은 짱인가 안 그래? 애형사? 음 맞네. 내그 생각에도 기봉단 역시 짱이라고 생각하네 이렇게 말해야 나한테 좋은 역할을 줄것 같거든 어이 애형사 왜 그러지? 최.. 최집사? 내가 왜 집사예요? <웃음> 집사 아니? 오프닝을 그냥 먼저 공개를 할까요? 오프닝을 yeah. 먼저 공개를 합시다 에형사 박수 좀 치게 정말 클라스가 오지고 지리고 레리꼽니다 진짜 <웃음> <웃음> 사실 근데 제가 에형사라고 이렇게 막 부르면 안 되긴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최집사최집사가 <웃음> <건> 아니고 <웃음> 하도 우리 좀 좋아하는 이 팬들이 눈깔 대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제목을 수리남 눈깔 대전이라고 했어도 <웃음> 그럼 나루토 같았어음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요 오늘은 이 영상을 왜 찍냐면은 저희가 일단 마피아단 모집을 해야 돼요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게임 자체를 일단 마피아 대전이고요 청수치 H와 c 이는 경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이? 동료 형사가 왔군 아니 형사 둘에 마피아 한 명이면은 좀 후달리는데 동작 그만! 동작 그만. p D p D a yeah, 응? p p S D. p 어? p p s p PPAP PPAP PPAP PPAP PPAP PPAP PPAP PPAP PPAP PPAP PPAP 그 p a p PPAP PPAP PPAP PPAP p 박 팀이 9명씩을 더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애형사? 음. 조진거 같네 그니까 24명을 우리 둘이서 잡을 아니 수 경찰 있을까? 인력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나중에 추가될 수도 있고 추가 안될 수도 있고 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도시를 돌아다녀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은행이 있습니다 여기 패트리어트빌이라는 미국의 한 도시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스탁익스체인지라고 되어있어요 원래 주식사는 곳인데요 어.. 은행원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은행원이 이렇게 있고 뱅키뱅키 이게 간판이 영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각종 신문들이 해결해줄겁니다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웨폰스 잉크 이렇게 되어있죠? 어.. 무기 주식회사 여기 총기 상인 샷건 그리고 보시면 라이플, 스나이퍼총까지, AWP까지 뭐 이런식으로 여기는 군인 모으는 센터고 이런 데가 있었어요? 아니 뭐 있어? 에형사 나와! 어, 좋은 부럽...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부럽기 전에 <웃음> <웃음> 아 농담 아농이구요 예. 찾다보면은 누군가 있는 건물이 있을거야 여기 아몬스 파키스탄이 파키스탄 음식점 어! 있다! 이렇게 찾게 되면은 이제 마피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브레이킹배드라는 미드 보신 분들은 아실건데 음식에 섞어서 마약을 유통시킨단 말이야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팔게 됩니다 근데 좀 특이한게 있죠 요식업자가 있는데 저기 불법 요식업자가 있어 저기 여기에 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두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그만너 방금 불법 거래 했지? 증거 이슈? 일단 잡아서 고문을 하면 나오지 않을까? <웃음> 뭔 소리 오늘은 봐주겠어 일단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물러가지만 증거가 음. 없으면 풀어주게 됩니다 두고보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서 눈치를 봐요 아니 아직 불법 안저질렀잖아요 형사님 어허 사진을 보게 사진을 사진이요? 똑하니 지금 불법 자리로 가고 아, 있지 않느냐 아 엠넷이지, 이거는 엠렛이지 이거는 빼박이네 빼박 아니 이거 아니 내가 안 잡히겠다는게 아니라 내가 예시 수배 수배 너 수배 걸렸어 지금 하 미치겠네 진짜 일단 이런식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이 증거가 잡히는 경우 이렇게 수배가 내려집니다 이 수배는 이렇게 발광효과를 갖게 되고요 어딘가 도망가서 숨으려면은 경찰들로부터 한 40칸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 내 얼굴이야 뭐 얘네들이 아니까 방금 그냥 최키빈 써가지고 수배 내리신 거잖아요 지금 잘 보시면은 아이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시청자야 그러면은 수배령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이름을 몰라서 그거를 이제 또 조사를 해야 돼요 음. 이를 말단들한테 시키겠구만 내가 c N 를 한번 죽여볼까요? 어, 이렇게 죽이면은 형사가 거기를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죽은 자리를요 이런 돋보기템이 있는데 이런데를 이렇게 조사를 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이디가 나오기 때문에 수배령을 내릴수가 있게 되는거야 왜 우리가 경찰을 두명밖에 안났냐 이 수많은 건물들 중에 거래할 수 있는 거래지점이 딱네군데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그것도 찾는 것도 마피아의 일이야 사업의 범위는 점점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술사업을 하고 그 나중에는 피즈카페라뇨 나중에는 결국에 마약에도 손을 대게 됩니다 예. 어허 경찰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지금 어, 어. 아직 안 했잖아 아, 그러네. 어, 우리 그 일사부재리였나요 그게? 몰라 어, 하는 상상함 하는 상상함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 무죄추정이라고? 여러분 아는 척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미국 패트리어트빌에서는 하는 상상함 원칙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건축과 안전부서야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건축 상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싸주? 저희가 부동산도 있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안부게져요 건물이 그곳을 사서 개조를 하면 개조를 할 수가 있다 여기는 병원이에요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다시 태어날 겁니다 구속이 걸린 채로 태어나요 시카고 디피자 여기는 피시볼 바 여기는... 여단다 여기 어? 어? 뭔 왜? 어? 그러지 마. 이상한 야, 나와 부럽기 전에 나와 빨리 자동차 부서 같은 거거든요. 딱히 여기에 이 맵에 자동차 파는 그런 데가 없어 가지고요. 어, 여기에다가 차량 딜러를 놨습니다. 무지하 비싸죠. ATV 같은 거인데 이게 6천 달러, 그러니까 한 700만 원, 800만 원 수준.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A형사가 앞에 타면은 이제 같이 출동할 수 있는. 어? 운전 잘하는데? 연습했습니다. 음... 어! 뭐야? 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 물에 빠질 뻔했다는 거는 잘 알았다. <웃음> 강 건너는 말이죠. 강남 갱단이 잡고 있습니다. 지역을. 못 건너가요. 요쪽은 그래서 컨텐츠 후반부에 공개가 됩니다. TLC 음 ELC ELC 음, 어. 참고로 저 음식점 있죠? 4군데 네 회차마다 그 지점이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구할 때나 돈을 구할 때꼭 사업을 해서 구해라고는 안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넣을 거예요 뭐 은행을 턴다거나 뭐 요정도 설명하면은 뭐 대부분 다 설명한 것 같은데요? 음 감옥 측면은 게임하면서 공개를 하시죠 그러시죠 그고 그래, 감옥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이벤트도 웬만큼 다 준비되어 어. 있습니다 탈옥이라던지 뭐 결혼이라던지 음. 결혼은 없는데요 이혼이라던지 없는데요 그럼 음. 그 이번 오프닝을 보실때는 여러분들 옷차림을 좀잘 봐주세요 옷. 라미의 뭔가 흰색 원피스 약간 날라리 같은 딱 붙는 흰색 원피스에 저는 이제 조끼 안에 있고 점잖케 입었는데 모노클 빗소리는 딱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행동대장 오늘 초등학생 예? 연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연비 이제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에 그 다음에 이렇게 퍼로 된거 빨간색 퍼로 된긴 어떤 그런 그런 거를 이렇게 팔에다 걸치고 있는 그 느낌. 하지만 2D는 워스, 스브스, 스브스 뉴스. 이 문신 아니고 여러분 화려한 그 중국갱. 이제 여기에 행동 대장은 이제 한 편이 어, 빗소리랑 대칭적인 거죠. 어, 빗소리랑 라이벌. 이제 CN이랑 H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죠? 형사 C형사와 청형사 합치면 시청 어, 시청이라고요? 네,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웃음> 아 예예 예예 네. <웃음> 뭐라는 거야 우리가 그 모집글까지 좀 써야 되겠어요 수리남 마피아 전쟁 어, 모집인원은 스물네명 정도 하겠습니다 어때요? 약간 보조인원까지 좋아하는 눈 색깔 좋아하는 눈 색깔? 희망진영으로 해두죠 어, 희망진영 희망진영 MBTI MBTI, MBTI 좋다 MBTI 좋네 어, MBTI. 어, MBTI 괜찮은데? 어, 발로란트 음. 티어 뭐야 아 그거 어때? 브레이킹 배드나 수리남 시청 경력 범죄 느와르 어, 조폭 영화 같은 거 조폭. 괄호 열고 빈센조 제외 해주세요 범죄 경력? 예? 아니 범죄 경력? <웃음> 아, 이거 아니야? 어, 빨간 줄이 있으면 우대, 맞죠? 우대. <웃음> 그러면 우리가 쫄아서 일 못해 여러분. 우리가 쫄아서 방송 못해. 아, 어, 어, 네, 미안. 네.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아, 언제까지를 안 썼는데? 최 캐빈이 어깨춤 출 때까지. 언제까지? 어, 나 어깨 방금 어깨춤 초벌렸어, 씨. 아, 끝났습니다, 나... 여러분. 네, 모집 뭐 아, 여기까지 아,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웃음> 아, 농담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바. 노바. 와!